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첫. 아! 다시 한번 할게요. <웃음> 아니 왜? 아 제가 말하는왜빵 와서... 빵토도... 터져? 오늘은 호불호 음료다 불리는 소래눈을 혼자가 아닌 브이로그 유튜버로 활동 중인 민소나님과 레즈비언 유튜버로 활동 중인. 빠삐용님과 원샷을 해볼건데요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유튜버 민소나입니다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레즈비언 유튜버로 활동중인 국민레즈 빠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<웃음> 정말 민소나님은 세계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<웃음> 정말 민소나님은 세계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<웃음> 여러 나라로 정말 민소나님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행 영상을 많이 찍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나라가 뭐예요? 어, 저는 스위스랑 이태리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요? 왜요? 그건 제 Q&A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와 완전 궁금해 아삐옹님은 최근에 여자친구랑 뭐 하셨나요? 어, 저 어제 여자친구랑 같이 제가 병원 진료가 있어서 같이 병원에 갔다가 스몰비어집 가가지고 감자튀김이랑 맥주 한잔 했어요 와, 와 완전 맛있겠어요 음흠. 만약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과 음. 호불호 음료를 마시면 은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민소나님과 빠삐용님이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이긴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마셔볼건데요 그러면 원희한테 보겠습니다 찬!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! 역시 내가 잃을 줄았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? 그러면 제가 먼저 마셔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에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! <웃음> 원샷맨님 3번 결정됐고요. 네 자, 바피용님 1번 하고 싶으세요? 2번 하고 싶으세요? 저는 상관없어요 어, 그럼 2번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먼저 마시는 <웃음> 네. 네.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세팅을 해볼까요? <웃음>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너무, 너무 해주세요. 이렇게 많아. 아, 씨. 우리 마실 수 있을까, 이거? 못 마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양 진짜 많은데? 음. 그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무거 음? 어, 생각보다 많이 마시네? 그러네? 진짜 양아치처럼 먹었죠 <웃음> <웃음> 이거 반캔 반캔먹었나? 반캔전 <웃음> 그만 먹도록 <먹대로 웃음> <반> 캣... 하겠습니다 <웃음> 아직도 무거워요 음. 많이 먹었네 이만큼이나 먹었네 근데 나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? 네? 그런 것 같죠? 저도 네. 그랬어요 맨날 내가 일단 스타했으니까오케오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. 오, 대박. 이제 그만 먹어. 어 그만 하셔도될것 같은데? 흘러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이 언니! 오! 이... 이 언니! 오! 오, 이거 뭐야? 이게 몇미야 자, 이제 제가 원샷해 보겠습니다. 척! 척! 저... 척! 저... 척! 저... 와 달라. 높이가. 오! 오! 우와. 와아아 아 <웃음> 힘들어 보여 와 정말 민소나님 밥비용님 드셔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먼저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조금 드셨지만요. <웃음> 저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와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들과 같이 마셔도 정말 맛은 없는데요.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습니다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참!